안녕하세요 다이한 남자 흰열 입니다 오늘은요 지저분한 제 어항을 깨끗하게 만들어 줄 집동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보시다시피 제 금어항이 매일 청소를 해줘도 바닥재 때문인지 청소가 제대로 되질 않아 가지고 집동기를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탱크항에서도 맑고 깨끗한 수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저기 금호들을 그 자세히 보시면 상처들이 좀 나있는데요. 제가 낚시로 동자개를 잡아서 넣어놨는데 공격을 당한건지 지나가다 가시에 찔린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합사는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따로 격리해놨습니다. 이제 집동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는 간단합니다. 에어펌프, 통, 글루건, 인두기, 스펀지와 여가솜입니다. 우선 이 통의 뚜껑과 수중펌프 입수구를 연결시켜 줄건데요. 입수구와 출수구를 잘 확인하세요. 인두기로 녹여가지고 구멍을 뚫어 주겠습니다. 그전에 얼마만큼 뚫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마킹을 하겠습니다. 굳이 안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너무 크게 떨어버리면 글루건을 덕지덕지 발라야 됩니다 인두기로 구멍을 내보겠습니다 뚜껑을 반대로 끼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딱 맞게 잘 뚫었네요. 글루건으로 틈을 메꿔 주겠습니다. 벌써 반절이 끝났습니다. 이제 통 하단에 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내주겠습니다.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까 통맨 밑부분은 그냥 통째로 잘라도 될것 같더라고요. 이제 이 안에 스펀지랑 여거서만 넣으면 끝이 납니다 스펀지가 커서 적당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과솜을 넣어주면 됩니다. 스펀지를 먼저 넣는 이유는 스펀지로 먼저 큰 이물질을 거르고 작은 것들을 솜으로 걸었는데 반대의 상황이면 작은 거나 큰 거나 솜이 다 걸러버려서 금방 막혀버리겠죠? 저는 똥만 거르는 게 아닌 여과제 역할도 하기 위해서 여과제를 넣어 볼 건데요. 저는 섭스프로나 시포락스 같은 여과제가 없어서 난석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석도 미세기공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요가지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난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분진을 2차로 한번 더 걸러주기 위해서 여가섬을 또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아까 수중펌프로 끼운 뚜껑을 끼워주면 끝이 납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. 간단하죠? 다 만들었으니, 음을 깨끗이 해주는지 설치를 해볼까요? 분진이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. 집동기를 설치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.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어항이 많이 깨끗해졌네요 집동기 안에 여과솜이 까맣게 변한게 보이시나요? 저게 다 어항 안에 있던 진진들입니다 수류가 강한 것 같아가지고 영상 촬영 끝내고 집동기는 빼줬습니다 1 5 w 짜리인데좀더 출력이 낮은 수중모터를 사용하던지 출수구에 뭔가를 설치해서 수두를 약하게 만들어야 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여왕을 탱크왕으로 리셋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수초를 알구치라고 넣어놨는데 애들이 다 뜯어먹어서 이쁘지가 않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